가져와봐. 한번 까볼게. 재롱. 재롱. 재롱. 재롱. 얘 지금 껌 가져온 줄 안다고. 조심조심. 어, 재롱. 앉아봐봐. 재롱, 재롱, 재롱. 얘 냄새 맡을 슉, 슉. 건가? 슉. 어. 냄새 맡아. 자, 조심하세요 일단. 오픈식 있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내가 해도 됩니까? 어. 아, 해. 어, 내가 이런 영광을 누려도 되 형식이요. <웃음> <웃음> 같이 작고 할래? <웃음> 어, 이거 같이 커팅식 제발 이렇게. 그냥 해. <웃음> 나 혼자 이렇게 한짝은네가 뜯을래? <웃음> <웃음> 그래, 그 혼자 <보자. 웃음> 와~~ 됐어 뭐 이게 그러면 어디 미국에서 온 건가요? 미국이지? 어우 좋네 <웃음> 일단 저기 어 검정 스펀지 <웃음> 오! 릭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네. 어... 유 y 정말 감사하니 <웃음> <웃음> 한국말! 한국, 한국! <한글>! 한니 <웃음> 지금 외국인국어프레젠한 <웃음> <웃음> 아, 어, 저기 한국잔치국패싱어어 한국말! 한국말! 한국말! 한국 재롱아 재롱, 재롱 여기 봐봐 재롱 여기 봐봐 재롱아 재롱 이 뭔지 알아? 재롱아 재롱 이거, 이거 검사 안해? 재롱 아 철판대기가 아니야 재롱 아 냄새 세관 신고 재롱 야 영롱하다 <웃음> 잠깐만 야 이거 빛난다 이게 뭐냐 그냥 유리냐 어, 거울인가 거울 재질인가 어, 재롱아 저 검사 안해? 냄새 맡아봐야지 검사해야지 믿기지가 않아 지금 꿈과 현실 지금 분리됐어 믿기지가 않아 어떡하지? 제롱스 제롱스 여기봐 제롱 제롱 제롱 여기봐 보고 있어? 아니 제롱 제롱 와 제롱 여기봐봐 제롱 여기봐봐 제롱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큰 나가 말이야 <웃음> 제롱 일로 와 얘는 이거랑 놀고싶대 와 신기하다 와와 여기 봐봐 와 재로가 끝나 진짜 이상하지 재로 <웃음> 우와 여기 봐봐 재로가 우와 우리 니 <웃음> b e e you.